왜? 어, 이런 <웃음> 외국인이라서 계약 안된다고 했던 게 빡고 먹은 게 진짜 많았거든요 음. 가끔씩 좀 약간 그사무치는 그리움이라고 해야 되나? 어서 그거에 대해 잘요 그래서 는데 진짜로 외국인이라서 차별 당했던 경우는 내가 못 느끼는 건가? 난 없었던 것 같은데. 평상시 느끼고 아 평상시엔 오히려 한국 사람이랑 좋은 점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약간 이름도 신기하기도 하고 외국인이니까 약간 실수해도 조금 그려려니 해주는 건 있었어. 근데 솔직히 우리 회사가 외국인 비율이 워낙 많으니까 외국인 차별은 없는데. 외국인 차별 있잖아요. 있어? 이라서 스테이상이나있더아나 호흡을 아세키지않아 아다스는때문 이렇게 말하니까 에? 이런거 <웃음>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본이니 근데 제가 성온줄 없어요 저데 그게 너무 충격이고요 솔직히 차별이기보다는 불편한 건 되게 많아 난 언제 느꼈냐면 집 계약할 때 <웃음> 뭐야 보증인? 이런 것도 필요하고 외국인이면 심사 엄청 까다롭게 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외국인이라서 계약 안 된다고 했던 게 빡고 먹은 게 진짜 많았거든 응. 그래가지고 처음에 살던 집이 진짜 레오팔레스 이상한 레오팔레스인데 근데 도 진짜 비싸가지고 응. 그런데 살거면은 차라리 쉐어하우스가는게 나아는 지훈이 쉐어하우스라잖아 내가 전에 알아봤던 데가 크로스하우스라는 쉐어하우스인데 거기서 이동을 하는데 대학금, 위약금 하나도 없대 그런 거생각하면 처음에 그냥 세워 살다가 전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사가는게 좋을 것같아 지윤이가 제일 많이 말했던 게 죽었는데 안내로워서 아... 방에서 혼자 있을 때는 어쨌든 프라이빗하게 있지만 음... 나가면 어차피 같이 음...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도하난 지금 혼자서 지금 외로워서 죽어가고 있잖아 이사 갈때가구도 어떡하나 그 많은 거를 차가슨 다딸려있잖아 훨씬 편하잖아 맞아 맞아 와이파이도 설치할 있지. 음. 그게 제일 좋아 맞아 이번에서 와이파이 설치한 거한달 걸렸어 이사갈 때 가고 구처리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 나는 이거는 어제도 바꿨다는데 나는 이름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 예약 전화를 하면 한 번에 절대 못하잖아 나는 처음에 일단 외국인이 아닌 걸 먼저 밝혀 먼저 밝히고 이름이 로마지로 되어있다고 밝혀 그 다음에 가타하나를 얘기해 그리고 한자로 설명을 한자로 그렇죠? 네. 아마존이랑 락켓 네. 이런 거는 다 네. 아, 요시다 매그미로 되어있거요 에? 뭐라고? 요시다 매그미. <웃음> <웃음> 얼마나, <웃음> 얼마나 <웃음> 한 번에 알아듣기 쉬워, 요시다 매그미. 요시도 빵이었나요? 몰랐는데. 분위기도 그렇고 물가도 솔직히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예쁘고 이러니까. 명이네, 우리는 고립감은 없잖아 외국인이라서 뭐 그런건 없는데 많은니까 많으니까, 워낙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회사에 한국인이 두명이다한명이다 이러면 은그 심적 고립감? 그 외로움? 그렇죠.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, 그냥 그렇게 신경쓰고 약간 언어적인 인정인 있죠 나는 솔직히 뭐 밥갱일이 아니라 그냥 좀사무직이라는 나는 매일 쓰는게 되게 많잖아 업무가 안 되니까 몇 번씩 구글링 다하고 계속 읽어보고. 진짜 계속 안 틀릴지 몰라도 그 효율성이 되게 낮다 그러나? 일본인은 5분이면 끝내고 난 20분 걸리니까. 근데 어쩔 수 없지. 뭐 우리가 일본에 와서 일을 하는 이상은 거 진짜 어쩔 수 없지.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맨날 혐만심이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나는 본적 상관없어. 많아요. 많아?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끔씩 많아요. 네. 네. 저는 뭐 후회한 데한장 없어? 아니해요 저는 매일매일 후회해요. 저는 아, 후회 안 해요? 나는 후회 안 해. 나는 여기 와서 배운 게 너무 많아. 진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, 나를.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어서 잘 살았을 거예요. 잘 살았을 건데, 우리 나이 때만 할수 있는 경험이잖아. 3, 4년만 지나봐, 절대 못 하지.